이 예, 안녕하십니까 자 동적 블록 생성 다섯 번째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이라고 하는 동작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의자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 해봤습니다 자 소파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만약 거실에 있는 소파라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다섯 개를 배치했다고 그러면이 팔걸이가 어떻죠 양 끝에만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고속버스 뭐 뒷좌석에 있는 의자 생각해보시, 생각해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좌석마다 각각 팔걸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경기장에 있는 의자다 그랬을 때 어쩌죠? 이게 한쪽 축으로만 있나요? X축으로만 있나요? 아니죠 Y축 그래서 그렇죠? 양방향으로 여러개를 배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 여러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 거실에 있는 의자다 그러면 신축과 배열 동작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고속버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거다 그러면 배열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장 있는 거는 xy 배열 상자 세트라고 하는 그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소파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블록 증명하겠습니다 B 하시고요 이번에는 다이나믹 소파라고 하겠습니다 기준점은요 요 미들 포인트를 잡죠 객체는 다 선택하고요 자, 나머지도 해야되니까 저는 유지로, 해놓, 유지로 해놓겠습니다 블록편집개스 열어서 바로 만들죠 자 먼저 매개변수는요 선형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하고 다릅니다 자, 선형 찍구요 어 혹시나 이 점추적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으신 분은 객체 스냅 추적 기능 있죠 f 1 1 요게 켜져 있어야 됩니다 점에서 빠져나오고요이 점에서 빠져나오면 교점 보이죠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에서 빠져나오고요 점에서 빠져나오면 그렇죠 보여야 되는데 혹시나 잘안 보이시는 분은 shift 마우스 오른쪽 직교 하시고 이 선을 찍으시면 직교점이 보이죠 클릭하면 이렇게 스냅을 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래를 먼저 찍고 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립수는 1로 맞추시면 요점에 만요점 그립만 남게 되겠죠 선택하고요 컨트롤 1그리런 서파 카운트 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신축 동작이랑 연결하겠습니다 신축하시고요 매개변수는 서파 카운트 그 다음에 기준점은 위를 찍겠습니다 여기 스냅이 잘안 걸리시는 분은 아마 스냅에서 이 노드 스냅이 꺼져 있을서 그럴 겁니다. 이 노드 스냅이랑 우선 포인트하고 연계시키는 스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요. 신축하시고요. 매기변수 선택하고 위에 요 점을 찍겠습니다. 노드 스냅이 켜져 있으면 포인트를 인식하는 겁니다.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프레임 잡으시고요. 실제로 신축할 부분은 이렇게만 잡겠습니다. 엔터 하시고요 테스트 문제 보죠 그런 다음에 선택하고 자 위로 한번 쭉 끌으면 어떻습니까 어 얘만 뭔가 변경이 나죠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블록하고 아저 배열하고 또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동작에 보시면 배열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x축 y축 한쪽 방향으로만 패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방향으로 패턴 하고 싶다 그러면 경기장에 있는 의자처럼요 내려 보시면 XY 배열 상자 세트라고 있을 겁니다. 이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예제는 이 배열을 쓰겠습니다. 서퍼 카운터 찍고요. 객체는 네 개만 실제로 패턴이 이루어질 것만 선택하고 엔터. 거리 모르죠. 그래서 위 아래로 이루어질 거니까 이점 찍고요. 이 점을 찍으면 자동으로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면 서퍼 카운터 찍고요. 컨트롤 1 그립의 개수는 2가 아니라 여기만 남길 거니까 1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블록 테스트 해보죠. 선택하고요. 패턴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이가 벌어지죠. 왜 그럴까요? 이 신축 같은 경우도 배열의 거리만큼만 딱딱 신축이 이루어지면 되겠죠. 그렇죠? 자, 서파 카운터 선택하고 컨트롤 1 보시면 거리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분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거리가 많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계산기 누르고요 거리 측정 똑같습니다 패턴한 거리만큼 가는거예요 지금은 팔거리가 어떻습니까? 양 끝에 하나씩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클릭 클릭해서 653 있죠? 적용 엔터 그런 다음에 블록 테스트 선택하고요 지워보면 어떻습니까? 딱딱딱 이루어지는 게 보이시죠?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죠? 자 블록 테스트 닫겠습니다 저장하고 빠져나오죠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아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하나 더 집어넣어 보죠 이번에는 90도로 돌려서 한번 확인 넣겠습니다 자집어보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위로 얘 같은 경우는 어게 될까요? 한쪽 방향으로만 패턴이 이루어지 겠죠 그렇죠 자 그런식으로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요거는 사입점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팔걸이가 양 끝에만 있는거죠 자 이번에는 요 팔걸이가 어, 전체가 패턴이 이루어지게끔 해보겠습니다 b 하고요 어 이번에는 뭐 뭐라 이름이 뭐로 줄까요 음, 전체니까요 뭐 t 소프라어 있습니다 기준점은 여기 잡죠? 전체 다 선택하고요. 엔터. 편집기에서 확인.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변수는 뭐로 잡아야겠습니까? 어, 당연합니다. 신축이, 선형이에요. 하시고, 똑같이요. 점에서 나오고, 점에서 나와서 교점. 그렇죠? 점에서 나오고, 잘못 찍었네요. 자, 찍으면 안 됩니다. 나오고, 마우스 갖다댔다 가 나오는 거예요. 클릭 점에서 마우스 나오고 이 점에서 마우스 나오면 교점 보일 겁니다. 나오고 이잘안 돼요. 자, <웃음> 시부터 마우스 오른쪽 직격 클릭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름도 바꾸자 뭐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동작이 보시면 패 배열 있죠? 요거를 이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찍고요. 매개변수 클릭. 객체는 전체 다 합니다. 엔터 하면 되겠죠. 거리죠? 거리는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금방 했던 것처럼 요 점하고 요 점을 찍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전체가 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밑에 거점에서부터 같은 수직선상에 있는 거점을 찍으셔가지고 거리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블록 테스트 하죠? 선택하고요.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밑으로도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요 우와, 어, 클릭 이렇게 밑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하시면 양방향 패턴이 되는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한쪽 축으로만 양방향이 되는거죠 진정한 양방향은 아니죠 x쪽 y쪽 다 되는건 아닙니다 자닫기하죠 저장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쪽 방향을다 되는걸 한번 구현해보죠 똑같이 비하고요 이러면 뭐 XY소파라고 할까요 기운점은 요점을 잡겠습니다 객체 선택 전체 다요 엔터 편집기에서 열어서 편집을 하죠 자 그럴 때는 매개변수 세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매개변수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개변수하고 동작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자주 사용되는 유형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매개변수 동작을 따로따로 따로 사전에 지정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이 세트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찍고 기준점이죠 저는 이 점에서 나오고 이 점에서 나온 요 교점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자, 이 점에서 나오고요 파란 녹색 점선 보이시죠? 자, 이 점에서 나온 요 교점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이름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배열 자동으로 배열 동작이 구현이 됐죠 그렇지만 이 배열 동작하고 연계된 객체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여기 있습니다 이 배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동작 선택 세트 이미 만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새 선택 세트 하셔가지고 전체를 다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됐죠? 자그 다음에 컨트롤 1 속성 대화 상자를 여셔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일정한 그림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이 배열 찍으시고요 행 간격 보이시죠? 가로 방향이 행이 되는 겁니다. 이 세로 방향이 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 간격은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거리 적정하죠? 요 끝점에서부터 끝점까지 그래서 적용,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열간격 어떻습니까? 여기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 조금 여유를 주죠. 찍고요 자, 거리, 이 끝점이 있죠? 끝점에서부터 저는 직격 해고요 약간 이 점을 찍겠습니다 클릭. 자 적용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 테스트 해볼까요 선택하고요자쭉 끌면 어떻습니까 이, 이렇게 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얘는 어떨까요 이렇게는 되는데 이렇게는 잘 안됩니다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블록 테스트 하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1 하시고요. 얘를 찍겠습니다. 어, 행 간격이 정확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나 모르니까요.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자다 지우고요. 다시 한번 거리 측정하죠이 끝점에서부터 이 끝점까지 찾겠습니다. 적용 엔터. 됐죠? 자, 자 그런 다음에 블록스 테스트 하죠. 선택하고요. 요정을 끌어보죠. 아, 직교를 꺼야겠습니다. 자, 충분히 끌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패턴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렇죠? 행도 좀 띄우고 싶다. 그랬을 때는 딱 끝점, 끝점 잡지 마시고 좀열광격 지정하듯이 여유롭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배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